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완치로 두번 넘어져 무두부 자상 및 기왕 경력이 존재하며 사임 이상과 부검 미시행 시 상위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2020 가단 235-738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9 구급 활동 일지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넘어졌을 당시 의식이 명료하였고 스스로 주거지 빌딩까지 걸어서 들어갔으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 넘어진 것입니다.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에 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평소 심장병과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받아 왔으며 검시조사관은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에 의한 흔적은 보이지 못하고 망인의 병력, 심부전, 당뇨의 등을 보는 바 사망의 원인은 내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시체 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증명 책임을 성공하지 못한 원고들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구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